허씨가 아무리 했는데 지금 내가 맞나 안 맞나 긴감인가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를 물어봐야죠 어 이거 해봤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부분에서 내가 잘안 되더라 그런 것까지 가지고 와야죠 그래야지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경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싹 한번 내가 한번 다 재고품을 싹 훑어봐야죠 지금 이 운동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리를 해 가지고 총결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내 지금 상태 실태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PT를 그러니까 야무지게 배우는 분들은 이런 것들 매번 사실 올 때마다 질문을 해요 진짜 나는 이 PT를 통해서 완전히 진짜 운동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행착오 겪어보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해요 하나. 둘, 그대로 쑥, 쳐 셋, 가슴 피고, 저, 그만, 오케이. 지금 솔직히 자세 알거든요? 잘 해요. 여기서 힘이 좀 쪼달리니까, 이렇게 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다리를, 통, 이렇게. 통. 가슴을 핀 상태만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려오고, 다시 쳐서 올라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동을 쓰더라도 자세는 지켜야죠. 근데 반동을 쓰는데 어깨가 말렸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애초에 반동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슴 아, 유지하기 그렇지. 가슴 유지하죠. 둘. 팡. 셋. 응. 바로. 넷. 그렇지. 그대로. 내려올 때 가슴 뒤로 밀리지 않게. 내려올 때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응.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럼 이 오버그립은 이제 이게 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해야 되예요왜 그래야 될까요? 차 운전하면 은 차를 뒤로 놓느냐 R로 놓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죠? 뒤로 네. 놓으면 앞으로 가고 R로 놓으면 후진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어깨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완전 힘의 방향이 다르다고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버리면 여기만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뒤로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요 언더그립은요 팔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근데 요 그립은 좀팔 힘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점은 어깨가 잘 말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쉽다는 거죠. 뒤로 보내기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뒤로 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그 능력 기르는 걸 알려줄게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잡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려봐요. 제가 왜 이거 할 때도 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울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잡아당기고. 순수 여기로만 하기 위해서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그렇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할때 네.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 느낌 들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느낌 들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벌려 보세요 벌려 보세요 그렇지 벌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꽉 한번 조여 봐야죠 한번 여기 빡 조이, 조임을 느껴야죠 그렇지 여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섯, 오 들어간다. 여섯, 그렇지 좋아요. 일곱, 오잘 들어가요. 네. 왜 이렇게 돌렸는지 혹시 이해가요? 이쪽에 힘 들어가려고. 그러면 턱걸이 할때 어떻게 해야 거기 에 힘이 더잘 들어갈까요? 어깨가 아말리려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꿈치를 모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연습한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그럼 팔꿈치를 모으려고 하고 가슴을 펴려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질문으로 지금 난감하게 하고 괴롭히죠 맞죠? 이거 안 까먹을 거예요 지훈님 팔꿈치 모으면서 가슴을 피면서 해보세요 그렇지 아까보다 안 말리지 그렇지 가슴을 피면서 팔꿈치 모으면서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모자란 힘은 제가 살짝 도와줄게요 가슴 피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두 개만 더 그렇지 응, 그렇지 가슴 피면서 이거지 됐어 이해 돼요? 좀더 나았죠? 해결법을 찾았어요? 네, 좀 아까보다 달라졌어요. 훨씬 낫죠 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헷갈릴 거예요. 언더 그립으로도 하시고요. 네. 오버 그립도 연습해 보세요. 이제 오버 그립이 근데 했을 때잘안 됐잖아요, 아까 맞죠? 그때 아까 저런 움직임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신호를 좀 충분히 주고 초벌구를 해준 다음에 하면은 잘될수 있다. 지훈이 지금 턱걸이 좀 방금 한 거예요. 한번 턱걸이 한번 보여주죠. 오, 진짜 근데 등이 좀그럴싸 한데. 팔꿈치 모으면서 하나 그렇지 내려올 때도 잠시 받으면서 천천히 내려와요 그대로 둘 가슴 피면서 팔꿈치 약간 모으면서 가슴 피면서 팔꿈치 모으면서 셋 그렇지 그대로 하나 넷 그렇지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 몸이 됐는데 꽤